망고는 촉아난이라는 굉장히 달콤한 품종을 사용할 겁니다. 이 망고는 값은 저렴하지만 굉장히 달콤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망고입니다. 자이언트 슈퍼마켓에서 키로당 5.99링에 구매했어요. 키로당 한 1,7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죠. 제가 총 7.4링깃 어치 구매했는데 수량으로 따지자면 은 요런 망고 5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되게 달콤해가지고 여기에 막그 설탕즙 같은 게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끈적끈적한 게 이렇게 막 끈적끈적 보이시나요? 요런 거? 일부러 다 익은 거 위주로 골라왔어요 오늘 바로 식초를 담글 거기 때문에 파인애플은 조사 파인애플이라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품종인데 색이 매우 노랗고 황금빛에 가까운 노란색을 띠고 있고 굉장히 달콤한 종류입니다 크기는 이렇게 한 손에 쏙 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한 손으로 무리 없이 들수 있는 크기입니다 가격은 하나에 1 6골인기수로 한국돈으로 하면 한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오늘 사용한 설탕은 오가닉으로 준비했는데요 가격은 500g에 6인기줬으니까한 1700원 정도 합니다. 입자가 좀 굵은 편이에요. 입자가 굵고 색깔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식초에 녹이라면 은 입자가 얇은 일반 백설탕이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오가닉 슈가로 사왔습니다. 식초는 가장 만만한 헤인츠에서 나오는 애플사이더 비네거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인애플 망고 식초 만들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료 놓기 전에 유리병 열탕 소독 먼저 하시는 거 아시죠? 열탕 소독하려고 지금 물 끓이고 있습니다 과일 손질 시작! 레알 꿀망고 대박이죠? 완전 꿀이 흐르고 있어 망고 그냥 하나 먹을까요? 못 참겠다 으으으. 자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왔지만 망고 두개와 파인애플 한개 준비됐습니다 식초는 이거한병다넣으면 473ml인데 오늘은 250ml만 담가 보려고 합니다 250에서 멈췄고요 설탕도 같은 양을 넣어줘야 됩니다 바닥쪽에 수북히 쌓인 설탕 보이시나요? 요거를 숟가락으로 저어서 다 녹여줘야 됩니다 숟가락 주세요 예 숟가락 여기 있습니다 헉, 설탕 좀봐 설탕이 입자가 되게 굵어요 하지만 여기 산에다가 녹이는 거니까 숟가락으로 계속 저어주다 보면은 다녹을수 있습니다. 자, 얘는 일단 한 켠에 놓아주시고 열탕 소독 완료한 병을 가지고 옵니다. 슈아. 그리고 과일을 바닥에 깔아줘야 되겠죠? 지금 과일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과일로만 지금 꽉 차게 생겼어요. 이거 지금 400ml 다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줄 알고 자르를 두개더 샀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도 할 거예요. 지금 과일 다시 빼고 있어요. 다시 과일 빼주고, 이만큼. 마지막으로 한번더 저어주시고 손목 스냅 부어줍니다 오잘다 녹았다 설탕이 거의 바닥에 남은 게 없네요 조금밖에 없네 와 욕심껏 꾹꾹 담았더니 진짜 완전 꽉 찼어요 이제 얘는 뚜껑을 닫아서 2주 동안 숙성시킬 겁니다 안녕 2주 뒤에 보자 너봉이 유리병, 열탕 소독하고 과일 손질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0분 만에 파인애플, 망고, 식초를 담갔습니다 요 맛있게 숙성될 식초는 냉장고 안이 아닌 실온에 다가 두셔야지 더 숙성이 잘 되세요 그래서 실온에다가 약 2주간 두신 다음에 맛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2주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다려보겠습니다